다시 하.. 아, 이번 주만 조금 풀어주고 다음 주부터 다시 네, 지금 계획으로는 일주일은, 일주일은 식단 일주일은 운동 그러니까 운동, 운동이나 이런 식단 네. 그렇게 해서 2주에 한 번씩 올릴까 운동이 돼요 좋은 아금 뭐, 머리 왜 이래? 약채탕과 일반식을 좀 섞을 예정이에요. 아, 언제까지 그걸 먹을 순 없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출장도좀 많기도 하고. <웃음> 자,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돼지고기. 원래 300g만 쓰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내일이랑 모레 또 집을 비우고 수목금 또 서울 가야 돼가지고. 네 음... 그냥 다 넣었습니다 재료, 식재료 그리고 이렇게 반찬 무말랭이도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그냥 네. 다 넣었어요 아니 이거 돼지고기 뒷다리살이한 팩에 600g 정도 들어가 있는데 100g에 한1 5 0칼로리 얼마였지? 칼로리가 역시 고기들이 어 칼로리가 높아요 음식 먹고커게 한잔하면서 게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 오일한 10g 들어가고 버터 없이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반 레시피는 음, 버터 대신에 뭐 올리브오일을 그만큼 넣으라는데 이거는 올리브오일 10g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볼이안 네. 되는거야? 근데 네, 이제 단백질 파우더가 들어가서 조금 똑똑하긴 해자 오늘 저녁입니다 김치는 오늘 잘라놨는데 이 꽁다리 네 꽁다리 부분까지 넣어서 김치 양이 조금 많아요 저녁을 맛있게 먹어봅시다 음. 자 영상 작업 먹었습니다 오우 예 박스 박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깔쌈한 목티를 입었죠. 목이 짧아가지고. <웃음> 자, 오늘도 네, 골프 연습을 제가 지난주에 조금 했는데, 조금 더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어, 오늘 골프장을 가기 때문입니다. 자, 점심으로 간단하게 김밥 하나, 이번 주부터는 어, 가능하면 야채탕이지만 일반식도 섞어 먹을 거니까요. 칼로리는 네, 전복주 날도 좋으니 산책 좀. <웃음> 조금 날찍 나고 이딱해 떨릴 때 보면 진짜 편쁜책다서 영화 보는 중. <웃음> 아 쿠어맨을 <코어매를> 해주네. <웃음> 습니다자잘 놀고 집에 왔습니다 골프장 갔다 오는게 되게 힘드네요 자 오늘 저녁입니다 밥인데 되게 작죠? 이렇게 보니까 반찬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웃음> 이 양반 증정용이에요 이게 총 130g 와 그래도 이거 200칼로리네 어? 오늘 칼로리가 엄청 폭발하겠는데? 그리고 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네, 300칼로리 정도 되는 거고 얘는 어, 불고기인데 불고기 그 할인하길래 한번 사와봤습니다 집반에서 네. 만든 돼지고기 김치찌개 아우 오늘 피곤해 빨리 밥 먹고 잠깐 살짝만 걸어 놓고 내일 이제또 수원까지 가야 돼가지고 오늘 네. 어, 뭐, 뭐, 햄깍도 되게 많이 먹었네요 오늘 저녁으로 내가 먹은 게칼로리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 아 잠자라고 생각하고 점심 간에 오... 고고 이걸 제대로 못봤어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서울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좀짐좀 좀 챙기고 아까 살게요 오늘 아침입니다 드디어 쌀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백미밥 어제도 먹긴 했지만 음. 정확하게 한 그릇이죠 얘는 네. 아까 그거 할인해가지고 샀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네요. 같이 먹고 이제 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오늘 점심입니다. 오늘 점심은 느낌이었고 자, 안전 운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스 하나 먹으면서. 이제는 도착. 일을 해봅시다. 아, 일단 대략적으로 세팅 마치고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신기하다. 터치에요, 터치. 아, 니까 터치도 아니고 이거 공중에서. 세상이 정말로 좋아졌다, 그죠? 되게 신기하네. <웃음> 왔습니다. <웃음> 진단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아, 저는 솔직히 배달 시키면서 아, 그냥 비싸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음, 반성 퀄리티나 이런 게 좋네요. 난 이런 게 좋아. 이렇게 김 위에 치즈 이렇게 뭐 이렇게 올린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설명 나와 있는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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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든 기술 에서 때도 정리합시다. 끝났다. 오케이 완벽해. 잘맞 놨어. 굿. 아, 자 이제 챙겨서 가봅시다. 세팅 다 해놨어. 내일은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미리 작업을 해놨습니다 소우 도착했습니다 아 힘드네요 네. 재미는 있지만 그래서 오늘 저녁은 고기를 시켰습니다 칼로리는 오늘 진짜 완전 오버했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지 아 참. 아, 여기 고기 맛있네요 이거 목살인데 숙성이 되게 잘 돼가지고 오늘 오늘의 마지막 날 빨리 들어봅시다 자 오늘 행사장 도착했고요 제가 이제 단식 끝나고 보식하면서 어,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게 아침은 꼭 먹자 아침 점심 점, 저녁은 점심을 두번 먹어버렸네 아무튼 꼭 먹자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먹고 가도록 할게요 음음 를을해고류에 맞춰서 중기끝 집에 갑시다 챙겨서 챙겨서 가봅시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가운데. 자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저녁, 300ml. 저녁 맛있게 얻어 먹고, 그다음에 네, 얘기 좀 하고, 좀 자고, 네. 잘 일어났는데, 호두, 호두과자를 팔고 있어가지고, 호두과자 되게 일찍 붙어야 하네요. 아침 내용으로. 집에 도착. 어 힘들어. 어, 너무 힘들어요. 자, 오늘 점심입니다. 부대찌개, 양반 부대찌개랑, 그리고 미식. 백미밥, 이렇게 해서 간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느낀 건데, 진짜 밥을 먹으니까 칼로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네요. 맛있게 먹고, 오늘 포켓몬 컵미드 이어서 포켓몬 좀 잡아. 그... 오늘 저녁입니다 네. 누룽지, 닭, 백숙, 그리고 계란찜 오늘, 오늘, 아빠랑 여기 가기로 해가지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피곤해 자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입니다 김밥 네. 감입니다 감감 씨러 왔어요 한... 왔다 갔다 이 시간. 자 오늘 점심입니다. 갔다 와서 아500 칼로리. 네. 스팸 김치 덮밥이고요. 그리고 사골 꼬마 만두국. 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좋아 좋아. 만두국 작긴 음, 작다. 만두가. 한숨 자고 이제 엄마 오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보에. <웃음> <웃음> 머니요잘 먹겠습니다. 이번 다이어트 때 가방이 있아요 음, 음. 그리고 지난 주말에 갔다와서 중끼한 거 네, 이렇게 간단하게거 편지 컵만 잘랐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어. 어, 거의 하루 지난번에 서울 갔다와서 날방 갔더니 되게 피곤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 먹고 어. 우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오늘 점심입니다. 사골 꼬마 만두국이랑 참치 캔. 어이게 서울 한번 갔다 오고 다시 살짝 패턴 꼬이니까 어 옛날처럼 다시 게을러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막 엄청 땡기고. 어 피곤하다고 조금 누워 있었는데 살짝 잠들었네요. 이러면 안 돼. 정리를 좀 합시다. 짜란 어. <놀람> 동생이 만든 오늘 저녁 라면 질라면 건면 제가 내일 친구들 로온 데서 정리하고 어제 만든 반찬들이 좀 있거든요 오래 걸리게 했지만 반찬... 아침입니다 어제 만든 거는 이거 머리는 좀 감고 먹을 걸 그랬나? <웃음> 아무튼 밥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며칠 동안 서울 갔다 오고 나서 밸런스 가좀 많이 깨지긴 했어요 늦잠도 자고 지금도 아직도 피곤해요 어, 먹는 것도 막 갑자기 엄청 땡겨가지고막 먹고 이랬는데 다시 하, 이번 주만 조금 풀어주고 다음 주부터 다시 예 지금 계획으로는 일주일은 식 일주일은 식단 일주일은 음. 행동 그러니까 운동 운동이나 이런 습관 <놀람> 네. 그렇게 해서 2주에 한 번씩 올릴까 고민중이긴 해요 왔다 불다이물건잉 신고와서 바삭하게 구우면 될걸? 니 <웃음> 네 얼굴 안나왔다 안 이미 아, 그래? 응. 원래 여기 저녁에는 분수 좋아하거든 아 맞아 조그하자 한다 <웃음> 어, 바람 안보니까 진짜 <웃음> <웃음> 아 기밀지네 여자친구 와봐 와 친구한테 삥뜨었다 네. <웃음> 아니 무님너너잘 네, 쓸게. 너. 잘 쓸게. 아. 잠시만 잘, 쓸게. 잘 쓰라. <웃음> 삥 뜨는 <웃음> 거 아니에요. 집에 <웃음> 도착. 아. 집에 와서 게임 좀 하도록 합시다. 네. 게임 좀 하고 이제 하드에 이렇게 게, 견 견철치를 붙였습니다. 네, 제가 작업이 너무 늘어가지고 네, 골프 영상입니다. 일곱 시간 잤네요. 야, 확실히, 그, 저녁에, 어제 저녁 삼겹살을 먹고, 점심에, 아, 그때 좀 많이 과해서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오우, 다음에 만족도가 너무 좋은데? 피곤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오우, 남은 고기 <나뭇고기> 얼려놨더니, 꽝꽝 얼었네요. <웃음> 올라가. 제 아점입니다. 에이. 밥에 반찬들, 그리고 고기. 이게 한 아, 400g, 5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 나가 있다고? 저있인데 거의 네. <웃음> 인증샷 남겼어 인증샷 도다 와, 벤티 크긴 크다 동생 핸드폰 바꿔주고 이건 다 동생 거. 난 이거. 이거까진 궁금해서 먹어본다. 어떤데? 화감만 나오고 있다. 어떤데? 빨리 얘기해봐. 뭐라 혁명할 수 없다. 왜? 오 맛있는데? 나스코 아, 안 되나? 응. 아 동생 핸드폰 바꿔는 따라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그다이어리까지 다이어리를 잘 써봅시다. 자 오늘 저녁입니다. 제가 최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먹었죠. 딱 살찌는 느낌이라는 게딱 들더라고요. 와그 동안 이제 배불렀던 느낌 이 살찌는 느낌이었어.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좀 조촐하게 그래서 차린. 차림... 아 진짜 살이 조금 오르긴 했죠. 예 네, 오르긴 했어요. 제가 딱 느껴져요. 와 이게 배가 어 배쪽에 이제 어 몰리네. 약간 이런 느낌 확 들더라고요. 그 동안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 먹어서 괜찮을 았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잠깐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왔었죠. 뭐 고기. 아침 아침은 아니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고기를 그랬었는데 친구와 가지고 이제 고기를 서로 1kg씩 먹아 1kg래. 500g씩 먹고 막 이러니까 와. 사실 확실히 예전보다 덜 먹어요. 예전보다 덜 먹는 덜 먹고 소화도 확실히 예전보다 좀 천천히 돼요. 그려면서 살찌는 느낌이. 천천히 되니까더 이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와밥 먹고 다이어리 살짝 꾸미고 원래는 겉에도 조금 정신없는 걸 하려 했는데 동생이 이걸 추천해가지고 작업할 때 쓰려고 산 안경인데 더가지고 네. 되게 찐따 같죠한 <웃음> 시간 영시간 1시간 하고 이제 자야죠. 지금 1시 반 이내요. 빨발해봅시다집사일 8시간 잤네요. 오랜만에. 개꿀! 그럼 아침은 간단하게 더 담배, 단백질 음료 먹어봅시다. 오랫자 영상 편집을 해봅시다. 죽보실한 거. 집 가서 동생이나 마라타 을 거에요. 쌀 되게 가볍게 두고 처람 보이지만 20개월짜리. 집에서계란볶음밥이랑 그리고 오랜만에 마라탕. 행시인데 이렇게도 먹방 같. 먹방. <웃음> 응. 좋아. 난 이런 거 주고. 자, <웃음> 동생이랑 점심 먹고, 좀 놀다가. 골프 연습 하러 i 하고. d s good f r i e 자, 집에 와서 다시 브이로그 편집 중입니다. 헤는데 <웃음> 업데이트? 끝나고. 자, 오늘 저녁입니다. 김치, 그리고 두부랑 계란이랑 한번 볶아봤어요. 두부 웃서 이제 다이어리를 샀는데, 아직 12월달이 안 되긴 했지만, 다이어리 시작이 12월이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31일에 목표는 99! 적었는데, 어? 며칠 안 남았다? 어라? <웃음> 자, 저녁 먹고 브이로그 작업을 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이다. 아유, 피곤해. 아우씨. 아침은 간단하게 이걸 먹도록 합시다. 사실 밥을 먹는 게더 나은 것 같긴 해. 이렇게 먹으니까, 그, 점심 저녁을 조금 여유있게 먹을 수 있게 돼서, 네, 생각 없이 먹게 되는 것 같긴 해. 오늘 몇개 남았으니까. 자, 아, 그리고 어제 이어서 죽보식 한 거, 10일 동안 한 거, 음, 하고 있습니다. 짜란, 오늘 점심입니다. 네, 신라면 겉면, 겉면이랑, 그리고 양배추쌈. 이 닭가슴살 쌈이 있는데, 예전에 야채탕 할때 <웃음> 먹으려고 넣었던, 어, 사놨던 건데. 네. 뭔가 사실 라면도 생각보다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도, 어제 마약하먹어떡고 그거. 근데도, 막, 뭔가 이제, 치킨 한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그죠? 네, 치킨이랑 이런 게 엄청 땡기네요. 자, 점심 먹고 친구가 이제 선물로 준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칼로리가, 음, 음, 이게 하나에 30, 27? 그러니까, 어, 100ml당. 49칼로리. 이거 하나에 100ml 쓰는 건가? 아. 서빙 사이즈가 25g인데 서빙당 111칼로리네. <웃음> 커피 한잔 먹으면서 편집, 이어나가 봅시다. 좋아요. 여프 연습하러 가봅시다. 걸어서. 아서 골프 연습하고 가봅시다. 을하려 했는데 엄마가. 오늘 또 대전 갔다 하셔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엄마 모셔다 드리고 친구랑 커피 한잔 집에 네, 도착했습니다 <웃음> 친구랑 원래는 산책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더 모자고 해가지고 친구 보고 왔고요 음... 그래서 산책은 못했지만 어쨌든 오늘 만보는 못 채웠는데 한 9,600보 9,650보 만보는 아직 못 채웠어요 아쉽다 <웃음> 예. 아무튼 그렇고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간단하게 제가 사실 오늘 좀 충격적이게도 어, 절대 넘지 말아야지 라고 목표했던 목표죠. 아, 그러니까, 네 아이가 기준 잡아놨던 1 1 0 k g 를 넘어가지고 <웃음> 네, 저녁은 간단하게 자 오늘 저녁입니다 네, 계란죽 그리고 네, 쭉 고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란죽이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고추 된장 자 다시 영상 작업이나 해봅시다 응. 해야지 응. 응, 응, 응, 응, 응. 아, 아침 오늘 아침입니다 <웃음> 죽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오늘 아빠랑 동생이랑 엄마가 지금 대전 가가지고 가셔가지고 어, 아빠랑 동생들 그냥 밥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아침 먹고 이제 그런 작업 중입니다 자막 작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점심입니다 반찬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아침에 죽 만든 거에 새우만 넣고 국만 먹어도 맛있어요 점심 음. 음. 먹고 영상 작업. 음.. 그... 이제 음악이랑 이런거랑 좀.. 어 벌써 가을이네요.. 날좀더 떨어지고 가을 느낌 엄청 높다 날은 추운데.. 예전에 <universes> <tomandra> 스타벅스 야, 녕 커피랑.. 아 그게 하나와주네또 다시 걸어가 봅시다! 두벅 두벅 두벅! 두 왔다가 사람 너무 많아서 옆에 롯데 마트로 집에.. 집에 도착 이마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롯데마트 갔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총 2시간 정도 7km 좀 천천히 걸었네요 음. 맛을 부 음. 겉바속촉 자, 이렇게 아빠랑 동생들 밥만 들어주고 좀 하고 설거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겠네요 한번공물방 하나, 하나 먹으면서 둘 중으로 렌더링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 올라올수 있어요 자 맥주. 먹고 쿠키는 실패했어요 수찍좀 하다가 에이. 이제 잘하죠